아, 천일입니다. 어, 오늘은, 그, 갑사, 계룡산, 갑사 쪽으로 들어왔어요. 갑사 쪽으로 왔는데 아, 오늘은, 업력으로 어, 아, 2월 14일, 어, 아, 임수일, 아, 요일로는 일요일입니다. 여기 지금, 갑사 주차장이에요. 어, 이렇게, 천일에 도착을 했고, 이제 등산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오늘은 저위 대자암으로 올라갈 거예요. 저기 약간 운무가 있는 그 산이 좀 이쁜데 한번 좀 볼까요? 카메라 좋으니까 저 감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자 전일이랑 같이 오늘은 그 갑사 아, 위에 그 대자 대잠, 대자암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갈 거예요. 선일레마 어, 이렇게 딱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그 갑사 들어가는 일주문이에요. 계룡산 어, 갑사 하고 써있죠. 여기 매표소인데 성인 입장 요금은 그 3천 원, 3천 원 달라고 하네요. 3천 원 줬고 사람들이 한 가지입니다. 자, 선일이랑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갑사 쪽에 올라가는 이 길은 참 좋아요. 음? 이런 고그 구멍나무,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고, 음, 사람도 많지 않아요. 지금 <웃음> 저 앞에 제왕반들,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인데, 아, 천일은 참고로 사람들이 너무 바글바글 하면, 아 그것 좀별로더라고요 그래서 한가지인데 한가지인데 이런게 좋은데 예전에 밤에 여기 저 약사의 랩을 약사의 랩을 그 인사올리러 이렇게 보다보면 밤중에 막 물광일때 이 여기를 지나가다보면 은참 뭐 어떻게 따로 표현하자 그런데 아무도 없는 이 길을 깜깜한, 응? 달도 없는 그런 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참, 아, 그런 야릇한 생각이 있어요. 이런 거목나무, 어? 그만이고. 저기, 멀리, 4대 천왕, 응? 그, 문이 보입니다. 이제, 여기가 4대 천왕하고, 아, 있는 문입니다. 아, 임모년 7월 하고 저 간판 보니까 써있네요. 임모년 7월 달에 누가 했다가 저기 뭐에요 장장 용황 장용황이라고 써있는 것 같죠? 응? 음. 우리 서대천왕 보고 갈까요? 어, 역시나 어. 아주 그냥 늠넘 하십니다 예.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목소리> 천년의 신비와 영험 가득한 약사여래 하고 써있죠. 저리 가면 어떻게 약사여래불 부처님이 계셔요. 어, 요 약사전이라고 되게 여기 써있는데 여기도 잠깐 요 갑사 들려서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왔듯이 여기도 이렇게 올라갈 그냥 약사만 잠깐 인사하고 고 올라갈 거예요. 자, 저기. 예전에는, 저약사일에을 요전에 그, 저런, 문이 없었어요. 응? 문이 없었는데, 어 언젠가부터 저렇게 담장도 두르고, 아 이렇게 문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밤에, 밤에, 아 기도를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어서 인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쇳대, 쇠대, 쇳대를 채우고 그랬는데, 담장 맨들요로요 사이로 삐져가지고, 잘들 들어가서 인사하고 댕겨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맨들어 놨습니다. 낮에 막 이게, 문을 해 넘어가면은, 장국이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사하러. 잠깐,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아, 여기 약사여래 부처님 여기는 이 천일이 진짜 밤이면요 이렇게 와가지고 인사 올리고 어, 하던 곳이에요 이제는 이제 차찮은안 어, 누르지만 음, 이렇게 맨에 써야 뵙고 인사하려던 곳입니다 이 천일이 올린 제물입니다 요 향키고 아까 좀 전에 초 보셨듯이 초 켰고 이제 저 위로 인사 마쳤으니 올라갈 예정입니다. 조금만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손이랑 코가 맨질매질하죠아 네. 이제 천일이라 여러분들이 구경하실 곳이 대자이에요대자 대잠. 연천봉, 대잠 0.7km. 그래서 이쪽으로는 신흥암. 아, 금잔디국에 해서 신흥암을 올라가는 분들도 많으세요. 많은데, 천일은 저기는 안 가고, 대잠. 오늘 여러분들께 아, 소개시켜드릴 대잠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쪽에 이렇게 길이 나있죠. 어, 그래서 이로 올라가면 되는데, 자, 여러분도 좀 전에 천일이랑 봤던 약사열에 아불 아, 부처님 상이 저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 대자음 예, 이정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대자 올라가는 길은 아 저쪽으로는 차도 다니고 그래서 되게 편해요. 어,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0 7 k m 0 7 k m 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험하지도 않고, 어, 천일이 이따가 올라가서 배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 여러분들, 어 계룡산 실력님으로 어떻게 보시나 모르겠는데, 계룡산은 원래는 그, 여신이에요 여신 응? 남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산신 여산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주 아, 우리 계룡산 신령님이 주된 저 특기라 고 할까요 뭐 장점이라 하고 뭐라 할까요 약사입니다 약사 응? 약사예요 그래서 좀 전에 여러분들이 봤듯이 어, 약사의레볼 갑사에 저렇게 어, 모시죠. 이듯이 약사줄 여기는 약사줄 아, 그런 분들이 아, 자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여라도 아, 이따 차연이 올라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아, 몸이 아프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 물론 다른데, 어 인사하고, 영험한 데도 많겠지만, 이쪽에, 계룡산, 저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 대장, 이쪽 라인으로, 지금 두터 둘러서 올라왔듯이, 아, 보시면, 둘러서 인사하시면, 아무래도 소원성취하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자, 또 올라가 볼까요? 어... <웃음> 여기가 지금 이제 관음봉, 연천봉 이렇게 갈라지는 그 길이에요. 여기서 여기 여기 옛날 <웃음> 옛날 표지석이 되겠죠? 어, 여기 대자암 하고 있는데 천일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주친 뭐 사람 없어요. 저쪽 동학사 쪽 하라고 저 아래 <웃음> 갑사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여기, 여기 대자암까지만도 사람이 없어요. 응? 여기 지금 올라가는, 여기, 이렇게 아래, 아래 길이고. 그래서 포장이 이렇게 잘 됐어요. 응? 저기, 그, 어디, 그, 대자암까지대자까지 이렇게 포장이 다 됐어요. 어, 어. 혹여라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저 대자암 측과 폰 연락해가지고 차를 끌고 올라가셔도 될 거예요. 저 갑사 입구에 그 주차장에서 들어가 어이차 올라가는 차 길이 차 길이 있어요. 갑사 주차장 거기서 어, 그냥 올라간다 하면 안 보내줄 테고 대자암 측이랑 얘기를 해서 하면은 올려 보내줄 거예요. 응? 아셨죠 몸이 안 좋은 분들. 이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도저히 이것도 못 꼽겠다 하는 분들은 여기 그 저기 대자암 안에 주차장도 있어요 대신 여기 산길을 포장한 데라 좀 힘들으니까 운전 실력이 어리버리 하신 분들은 아 그냥 안되고 좀 하시는 분들 아셨죠 음 그래서 자다 왔어요 저기 언덕만 올라가면 아 대자암 입니다 여기 보면 뭐 참선도량이 오니 일반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하고 이렇게 써있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음. 보이죠? 음. 일반인 놓지 말라 이거예요 음. <웃음> 누가 저돌 위에다가 저걸 얹어놨어요 이팔 위에다가 다 왔는데 <웃음> 참 저거 올라가서 저기다 올려놓은 것도 참 정성입니다 그죠? 저기 저 언덕에 <웃음> 저 건물이 대장 그 수행자들 그거 하는 건물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은 여기로 가고 차는 여기로 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서면은 저 끝에 시장이 있어요. 아다 올라왔어요. 여기 여기 지금 요 건물 보니까. 이 차를 또 한자 무식한거 탈어놨나 모르겠는데 저 지행당 이라고 써있는거 같죠 그리고 그 뒤에 지붕 뒤쪽으로 지행당 요거 뒤쪽으로 요 건물 있죠 요거 지붕 이쪽으로 여기 산신각 이에요 여기 산신각 보이죠 어네 절로 이제 절로 절로, 절로 올라갈 거예요 절로. 네. 여기 산신각이 저쪽에 저철리도 보여드릴 건데 그 저기 새로 운길자리에요 저쪽에 옛날 선신각 그 터가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거는 저거 뭐 산매라고 해요. 산매라고 읽어야죠. 어? 산매당 어 이렇게 있고 저쪽에 여기에 본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선일좀 전에 올라온 길저 아래. 이렇게 이쪽으로 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가자구요. 아, 여기 대웅전이에요. 대웅전, 대잠, 어, 대웅전. 어, 새로 지은, 물론 지은전은 오래됐죠. 새로 지은 대웅전이고 요 옆에 <웃음> 요 옆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요게 뭐냐 예전에 지금은 좋은 예, 실 다가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수행자들이. 그래서 수영자들 기거하는 어, 그 방들이고 옆에 이 화장실. 하늘 오자마자 어, 신고식 하느라고 화장실들에 가서 <웃음> 일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뒤산 어, 배경 좋죠? 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실실 한번 가볼까요? 음,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차들이 차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어? 올라오기 때문에. 어, 정 고동이 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운전실력만 괜찮으시면 올라오셔도 됩니다 저의 대자 하고 써있죠 자 여기까지 왔으니 사실령님께 어, 인사는 인사고 대자암에 계신 우리 부처님 한번 뵙고 가자구요 어, 여러분 그 여기 대자 대웅전 아, 부처님 부살리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 아 모르죠? <웃음> 여기는 그 많은 수행자 아까 말했지만 많은 수행자들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데입니다. 그래서 어, 나름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이 방석 방, 아예 양탄자리 깔려 있죠. 방석은 방석들이 있고 어나 추운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쭉 앉아서 기도하고 공부하려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깔아 놓은 것같아 보니까 천일를 절하다 보니까 바닥이 따뜻해요 어? 바, 바닥이 따뜻한 게 어, 보일러가 계속 도나봐요 어? 대웅전 모습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게 요, 요, 요, 요, 지금 요 대웅전이고 요 건물이 있어요 요게 대웅전 바로 옆에 여기대암하고 써있죠? 그리고 옆에 약사전이라고 같이 써있는데, 이게 옛날, 옛날 원대웅전이랍니다, 이게. 이 건물이. 근데 워낙 그 한참 잘 나갈 때, 응? 음? 어, 잘 나갈 때, 어, 새가 죽을 때,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새로 대웅전을 크게, 어, 이렇게 만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 건물 자체가 그 옛날 건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보면 옆에 작은 같이 이렇게 덧대서 있죠. 지금 그 그림 상으로 봐서는 요게 제일 작죠. 어, 요게 제일 작고 그다음에 본요 대웅전 옛날 어? 대웅전 건물이 그러고 저기 제일 크고 그러니까 3층 이렇게 3층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시면 여기서 건물 그약 1, 2, 3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건물 보니까 얼마나 오래됐나 이거 짐작이 되시죠 문짝 문자 보세요 문짝 문자. 응? 문짝 문자. 이렇게 오래됐어요 진짜 막 옛날 한 아, 50년대 60년대 그정도 문짝 보세요 여기. 어, 이렇게 있고 저기 고양이놈 응? 지가 지뢰 피하고 있네 안녕 그리고 요 뒤에는 물이 이렇게 콸콸 나와요. 한번 보고 갈까요? 왔으니까. 이 건물, 그러니까 옛날 대웅전 뒤쪽으로 오시면, 모르시는 분이 몰라요, 여기. 여기. 이렇게 물이 아주 여기 진짜 많이 나와요. 물이 나오니까 여기서 아 물도 드시고, 그러고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물잘 나오죠? 물이 그냥 한여름에도 콸콸 나와요. 요게 옛날, 저, 삼성가가고 보이지? 기 옛날, 옛날 거래요. 어? 옛날. 지금은 저쪽, 이 천일, 여기 또갈 겁니다만. 저 옆에, 저기, 언덕에, 저기 전에는 이게, 실성 저기, 이제 그 사람 누가 있긴 있네요. 어? 들어는데 요렇게, 절로 옮겼대요. 응? 옮겼고, 이 건물, 앞에, 이 아래 건물들 있죠? 여기 다 사람들이 옛날에 기거하는 데 있었어요. 응? 이거, 이게, 누가요? 경어리 있나봐요. 옛날 삼성가, 여기 현판, 글씨 보이죠? <웃음> 빈방이라서 삼성가 저건 안 끊었네. 아. 자, 이제 저걸로 해서 천일이랑, 저기 인사하러 가보자고요. 어, 산신각으로 올라가기 전에 대장 한번 풍겨보는데 아참 좋죠. 어? 이렇게 옛날 건물들 이렇게 있고 저뒤 저 꼭대기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 산신각이고 응? 이렇게 지금 3단 아까 얘기 드렸죠. 옛날 중간에 있는 게 옛날 대웅전이고 제일 큰게 지금 대웅전이고 뒤에 한번 산세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기룡산참 어. 이게 햇볕 지금 역광 역, 역광이 아니구나. 햇볕을 바라보고 이렇게 같이 산세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좀 전에 이 천일이 아, 올라온 올라온 길이 저 아래 길 응? 저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계단 요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천일이 아까 얘기 드렸죠? 여기 옛날에, 여기 내내 수행하던 사람들, 기고하던 방이에요. 창문도 쫙 보이죠? 어 이렇게. 지금은 이 조용하잖아. 요 여기 아래층. 응? 아주 올라오는 계단이고. 여기 조용한데, 그 옛날에는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백일기도, 천일기도,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그랬으니, 이게 아마 이 방도 아마 안 남아 놨을 거예요. 이게. 자, 저 산신각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 보자고요. 요렇게 올랐으면 요게 여기는 다른 데와 달리 어삼 그러니까 칠성각이랑 음? 칠성이랑 산신이랑 이렇게 다나 놨어요. 저 옛날 건물은 여러분 삼성각이라 해서 세 분을 다 같이 오셨는데 여기는 이렇게 따로 일로 옮기면서 이렇게 나누놨습니다 자, 일로 이제 올라가요. 자, 이제 대장 산신각에 들었습니다. 대장 우리 이제 할머니 한번보실까요 어, 우리 대장 이렇게 할머니에게 영이자 한번 보세요. 우리 할머 예, 제대 네, 보셨나요? 어, <웃음> 어이 제자 이 천일이 어, 가지고 올라온. 재물입니다 와자떡요 육포 요거 사탕 물 이제 옥수조 음, 막걸리 술 요렇게 오늘은 이쁘게 따랐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도 인사 올리고 응 인사 올리고 예, 사진을 찍는 중입니다 자 천일이 여기 뒤에 대장 산신 할머니 이렇게 뒷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산신 할머니 올라와서 천일이 얘기했죠. 약사줄이라고 아프시거나 아프시거나 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할머니께 비를고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왜 좋냐 이 천일이 여기 대자면 1년에 한 서너 번 1년에 서너 번 올라옵니다 서너 번 올라오는데 올해 이제 오늘은 이제 개미 년 해가 바뀌고 처음 올라왔어요 처음 올라와서 인사드렸는데 요 할머니께서는 안 아픈 사람은 더 아프지 말라고 뭐 비타민이라고 생각할까? 챙겨주시고 아픈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은 안 아프게 해 줘요. 안 아프게. 그래서 천일이 고나 오는 것은 혹여라도 몸이 아프거나 그안 좋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오세요.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참 이게 인연법이라는 게 대단한 게 잠시 전에 천일이 알고 있는 그 보살 하나가 있어요. 저저 저 청주 쪽에 살고 있는데 아니 여기 문 앞에서 만났어요. 문 앞에서. 어? 본인도 올라오다가, 여기 올라오다가, 천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칠성각이고, 신각이 있는데, 칠성각에서 딱 나오다가, 천일이랑 딱 맞으신 거예요. 아, 대박이에요, 대박. 음. 그래서 내려가다 하차 한잔 하기로 했는데, 왜 여기를 왜 그분 얘기를 해주냐면 그분이 작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대요 작년인가 이 천일 이야기를 듣고 와 가지고 할머니께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많이 좋아졌대요 좋아지고 그때 그 보살은 자기 그 신도들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왔는데도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웃음> 저들이 그 장담하건대 어? 장담하건어 아프시거나 어? 그러신 분들 어, 그냥 덜렁덜렁 하면 안되고 그렇다고 시주를 많이 해야 그것도 아니고 정말로 열심히 잘 살았는데 몸이 아프시다 힘드시다 그런 분들 오세요 오시면 할머니가 약을 주세요 어? 약을 줘살으라고 죽지 말고 조금 더 살아라고 약을 주시더라고 할아버지도 주시고 아 응? 어, 그렇게 하고 여기 대자함에 지금 예, 산신할머니죠 저쪽 연천봉 그 연천봉 밑에 그 등은함이 있어요 거기도 그 할머니 계세요 우리 동학사 동학사 사진가에 온다.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그려놨어. 할아버지, 할머니 어쨌든 이 계룡사는 여산신이라는거 그리고 약사줄력이약사줄력이라는거 그렇게 아시고 기도 들어오시면 돼요. 저 아래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어? 그 부처님을 쪼르르르 해가지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와서 현상문데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천리를 완전 동부대, 동부대. 다른데 막 사진각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대웅전 들어가면 막 바글바글 하잖아 시끄럽고 여긴 없어요 천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앞 정문문 확 열어 놓고 인사 올렸는데 <웃음> 정문 한번 좀 배경 한번 보여줄게요 음. 이 풍경 봐봐요 이거 응? 대박 멋있잖아 이 앞에 저기 앞에 저기 그 아까 대웅전 응? 대웅전 어. 진짜 좋테니까 응? 아셨죠? 어, 여러분들, 음, 천일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아프시거나, 여기 우리, <웃음> 우리 할머니, 할머니가 저기 약간 그, 우리말로 독하세요. 응? 독하셔. 저희 할머니 그 인상 봐요. 응? 어? 보통적이가 아니잖아. <웃음> 그런 만큼, 아, 힘들고 몸이 아프고 지치신 분들은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할머니께 아, 싹싹 빌어보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분명히 아,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부러 천일이 여러분들 천일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 어, 이 대장을 알려주고 보여주려고 천일이 열심히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아, 오기라도 천일 말을 듣고 오신다 하면 좋은 어,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천일이 할머니 보여드리고 말씀 올렸습니다. 인사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할머니께 인사 올렸는데, 천일은 늘 얘기입니다만은 그 여쭤봐요. 이 올린 재물을. 어 어떻게 할 건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늘은 놓고 가시 놓고 가라 하니 이거 다 놓고 갑니다. 앵간하면 절간이다 보니까 술은 치우는데 소도 놓고 가라 하시니 이대로 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일하는 처사들도 있어요. 어? 이런 처사들 어, 누구든지 먹든지 어쩌든지 하겠죠. 음, 이렇게 해서 다 놓고 나갑니다. 자, 전일이 얘기했듯이 아픈 양반들, 응? 아픈 양반들 어, 와서. 어, 기도하고, 이럴, 빌어보라고 했는데, 작년인가, 언젠가, 천일한데도, 할머니께서, 만한 알약, 우르사 같은 거, 알약을 딱 주시면서, 야, 당장 먹어! 하는 바람에, <웃음> 약을 먹고, 그랬는데, 뭐 천일이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여하튼, 할머니 고난이시니까, <웃음> 그래서 맛있게, 맛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건적 있어요. 자, 이제, 하산합니다. 아셨죠? 음. 자, 하산해요. 어? 음, 네 아 천일이 그 영상을 찍으면서 다 못한 얘기가 있는데 저희 저 대장암 있잖아요 어, 아이씨 부 아, 벌써 많이 내려왔네 여기는 여러분들 그 밀교 밀교라고 하시죠 밀교 응? 밀교 그 밀교의 그 본산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어,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네. 저 갑사 있잖아요. 갑사는 옛날 그 문선명 그 통일교 통일교 교주가 저기에서 그소식적 응? 공부했다는 뭐 일견 거기서 뭐그 뭐 중노릇 좀 했다는 뭐큰 얘기도 있어요. 응?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계룡산 갑사 저기 들려서 꼭 찾아본다네 흔적을 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여기 대장 여기는 어... 여러분들 그 저기 그 세월호 세월호 사건 누구죠? 이병헌인가? 그 교주 그 교주도 여기 와서 공부했대 여기 와서 기도했다는 거지. 그리고 다 올라가면 옛날에 그 오대양 대전에서 일어났어요. 뭐 오대양 사건이라고 있어요. 오대항 그 해서 거기 뭐 집단 자살한 사건이 옛날에 있었어요. 응?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그, 그 밀교 그, 그 밀교적인 그런 뉘앙스가 많은 그런 곳이 바로 여기 대장이에요. 대장 아셨죠? 응?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에서 종교적으로 유명하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여기 대자함 와가지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나갔어요. 응? 어? 아셨죠? 아까 좀 전에 봤던, 여기, 봤던 거. 참선도량이원이 일반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대자 천일은 일반인이 아니니까 갔다 왔어요. 어? 자, 거기까지에요. 이게 분위기가 그렇다. 하는 거 아셨죠 음. Yeah. Uh -huh. Yeah. Um. n g 안 a n như Amen. Hey. 아